조금 일찍 출근해서 1시간 정도 이달아트를 만들려고요. 근데 배가 고플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점심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이름은 스팸 김밥. 이거 샀을 때 겨울이었는데 여름이 되다니. 그리고 어제 밤에 만들고 간 건데요. 짜란, 너무 예쁘죠? 뭔가 여름 느낌 살짝 내고 싶었는데 아, 너무 진부한 건또 싫어서 열심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제 손에도 하고 싶은 그런 아트예요. 아직 완성은 아니라서 조금 더 만져보려고요. 또 화분 떨어지고 이거는 도련변이색깔이 다른 거래요. 금이랬나, 금? 얘랑 얘랑 똑같은 것 같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얘에서 나온 게 요거? 이건 10년 된 거? 그리고 이거는 빨갰는데 초록색 되고 이제 다시 빨개지고? 또 요거, 요게 제일 예쁘네. 아주 통통해요. 응? 엄청 많아. 저희 집에 입양해갈 거예요. Yeah. Mm -hmm. 눈앞이 정글입니다. 저희는 거울도 못 봐요. 거울 앞에 저렇게 화분이 있거든요. 거울도 그냥 밤만 대충 알아서 봐야 돼요, 그냥. 대충 네, 보면 될까? 화장실도 안에 있어. 어디죠? 어디로 가면 되나요? <목소리> 이것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목소리> 정말 시설이 좋다. 이건 빈방인가봐요. 별게 다 있어 정말. 돈만 내면 다 돼. <목소리> 저는 저걸 쓸 거예요. 오! 보이샷 가능, 가능. 헉, 조명도 멋있어. 신기하다. 아, 월요일 먼저 넣고서 해야 될거아니야 아니야, 누가, 아니, 누가. 그래서 선물 여기 두개이 내가 이전에 담았던 회사 냄새나 아 저기 택배함도 있네 점프렌즈 진짜 잘 버리고 다녔근데나 오늘 이렇게 안 타는 거야? 왜 갑자기.. 어쩌다 이렇게 됐지? 토마토 로제랑 봉골레 잘 먹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파스타 나온 거? 파스타에서 나온 거? 요거는 서비스고요. 지금 밖에 공사를 해가지고 소음이 조금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문한 소화대입니요 컬러는 잘안 쓰던 컬러인데 이것도 한번 쿠션컨 사보고 이것도 좀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얘도 처음 사는 거요. 예 이건 썼던 거지만 얘도 처음 사는 거 하트인데 너무 예쁘죠? 뭔가 여름이 찰떡일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얘네들은 다 한번씩 샀던 것들이고 여름이 되어서 그런가 뭔가 되게 확실히 딱 푸르스름한 게 레이너로 딱 많이 보이네요. 보내주신 거고 우르우루 네일인데 조금 더 반짝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어? 색깔도 추가됐어요. 대박. 보라색. 헉, 훨씬 예뻐 보이는데? 그리고 이렇게 스와가 다 세팅된 버라이어티 프리스톤입니다. 대박 예쁘죠? 무조건 만들어가겠어요내늘은 이렇게. 너무 귀엽고 맛있게 생겼어. 대박! 저는 쭈꾸미다. 손톱이 엄청 더러질 것 같은데? 멀티슈. 응. 뭐야? <목소리가> 너무 귀띵. 이거 이 너무 그쵸하지만다내 네. 입으로 들어와라. 이만더 <웃음> 먹을까? 이야 빨리 먹었어하하어 어디 갔다 왔어? <목소리는> 랑우탄 우리 세강은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여기 비상과 알죠? 오랑우탄 밥이야? <웃음> 아니 오랑우탄 밥줄때 이렇게, 이렇게 주더라고 네? <웃음> <응>. 음. <웃음> 와서 짜내줘. 아약네모는네 딱새우 머리 튀김 <놀라> <티김> 해체입니다. <패치 Dos Lynn> 아니 그럼 안해도 된다고요. <seulement sesi> 다리를 먼저 뗐죠. 30년 뒤 다리 하나 뗐습니다. 60살 되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먹으으으으으 차. 엄마 이것 봐차 색깔이 태극기 부대야 <웃음> 그치? 합시다 이거는변경을할 수도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넣고 아직 만들기의 산미네요 일단은 이 바다 느낌을 먼저 놓고이을 약 먹는데 무려 14일이나 먹어야 돼. 난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달의 아트들 7월 아트는 7월에 휴가도가 그래서 짧아서 진짜 조금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큰일이다. 방 촬영한 애들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메이크앤에서 자체 제작한 성품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웃음> 이럴수가. 어쨌든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지금 조명을 비치지 않았는데도 그냥 천장 레일 등에도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 떨어진 거. 제가 이거 아까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야 이거 떨어지면 대박이겠는데? 라고 혼자 생각했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아트는 다 만들었고요. 수정을 할 것들만 조금 수정을 하려고요. 원래는 추가로 더 만들려고 했는데 7월이 저희가 휴가도 가고 이래서 너무 짧아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제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